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기농하신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올해 농사는 2년차인데 아 2년차? 원래는 이제 어. 이 지역에 제가 공부를 하러 왔다가 무슨 공부요?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합니다 아국기자가 의외로 쉽지 않잖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어, 그 어떤 게 쉽지 않은 게 어떤 일 예, 어, 문제가 있죠? 일단 병충해가 예, 많고 병충해 뭐가 많아요? 흰가루병 예. 그 다음에 호궁에 어. 그 다음에 저기 노린재, 어. 그 다음에 각종 뭐 청벌레, 뭐 어. 벌레류. 의외로 의외로 이게 되게 까다로운 거 같아요. 병과 균이 함께 오니까 어. 어, 이 구기자 농사가 원래 약을 안 주면 안, 안 되거든요. 어. 거의 뭐 그래서 유기재배가 거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음.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청양에 음. 어떤 분이 그래도 좀 이름이 있으신 분인데. 예. 기자를 이제 무농약으로 줬다고 한번 신문에 났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부터 일체 농약 안 쓰고 이제 그렇게 재배를 했는데 음. 그냥 해도 되는데 왜 그걸 음. 굳이 무농약이라고 해서 어. 신문에 올릴까 이런 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 어, 2년차 저 보니까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면이 어. 많아요. 이게 그 기본적으로 제가 음, 알기로는 호궁애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건 한번 퍼지면 진짜 잡기 어려운 거라고 제가 듣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나무가 네. 이제 제가 자담 공부를 하면서 어. 어, 이제 올해 올해부터 이제 자담 을 여기다 이제 농법을 이제 시행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긴가민가 했어요. 음. 그래서 초봄에 그 방제를 좀 소홀히 했어요. 음. 자담 어, 유황하고 이제 그자다모이라고 은행나무를, 네. 은행, 은행 그액기스 음, 음. 해서 이거를 해야 되나 음. 아니면 유기농제를 사서 해야 되나 아, 거기 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음. 시기를 놓쳐갖고 음. 어, 호궁에가 많이 퍼졌었죠. 아, 아. 그래서 이제 퍼지면 잡기 힘든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음. 전부 다 쳐줬어야지 호궁에 걸린 걸 쳐줘서 예, 전부 음. 전부 쳐주고 그때부터 음. 이제 음. 자담 그 은행하고 예. 그 은행하고 자담 그 오일하고 예, 예. 그걸로 해서 방제를 했더니 음. 깨끗하게 다 재발이 안되더라고요아 비율은 되게 어떻게 하신거예요 비율은 보통 이제 은행 여기 전체 이게 한 200평 되는데 음, 음. 전체적으로 치면 은행 한 8리터에 500에 예 어. 오일 한 5리터 정도 어. 그 다음에 자담용은? 유황은 이제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만 예흰가로 왔을 때만 흰가로 왔을 어. 때 그러면 아주 은행 8리토에 저당을 5리또예 그거까지 방제가 돼요? 예 됩니다 어 돼요 예. 저는 이제 예. 그거를 지속적으로 음, 간격은 어, 얼마나? 5일, 5일 간격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아좀 좁게 하셨구나 계속 해줬죠 어. 이게 총채벌레가 이, 싹이, 이, 이 나무가 크면서 음. 총채벌레인지 뭔지 참 굉장히 그좀 의문스러웠어요 먼지같은거 이가막 어. 이렇게 꼬이면서 아. 이게 나무가 형편없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게 바이러스냐 음. 벌레냐 음.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만한 벌레들이 이렇게 손에 잡혀요 까만거? 먼지같은 벌레? 네 먼지같은게 어. 그래서 아 이게 총채인가 보다 어.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은행하고 그 자다모이를 강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줬죠. 아. 해줬더니 그게 싹 잡히면서 어. 지금은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이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볼땐 비율도 과하게 쓰시지 않안 하셨는데 네. 어 그러니까 3일에서5일 간격 네. 꾸준하게 그냥 이렇게. 음 이렇게 와요. 이게 노린 제가 이제 쏜 아, 거거든요. 아 노린 제가 이게 찍으면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과실이 다. 아. 아주 막 피해가 오는 거죠 몇 프로나 억그래요 올해는 제가 노린재방제를 조금 소홀히 했어요 어. 그래서 응.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유기농약이라고 해서 쳤는데 응. 에, 그거를 좀 과하게 쳤더 이파리는 다 떨어지는데 응. 노린재는 안좋는 거예요 응. 여기 다 꼭대기 올라가서 앉아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오일하고 은행하고 응. 코스모스하고 음. 그걸 이제 섞어서 치면 음. 다 떨어져요 바닥 네. 음. 다 떨어져 가지고 죽는 죽는 것도 있고 벌벌벌벌 벌벌 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또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보 그니까 8리터 중에 뭐한 2리터는 코스모스를 아, 다든지, 예 아니면 어. 뭐 은행을 다는다든지 음,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약을 조금씩 예. 바꿔주는. 아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선생님께서는 지금 어, 3일에서 5일이라니까 되게 짧게 예. 방제하시는 거요 예, 예. 그만큼 이게 구기자가 힘드니까. 예. 왜 그러냐면 어. 그렇게 안 하면 어. 얘들이 이 외부에서 날로 들어오니까, 음. 특히 이 옆에 이제 그 콩밭이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콩밭이있다 보니까 음. 노린재 그 유입이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노린재뿐만 아니고 요즘식 시골에 갈색날개매미충도 굉장히 네, 많잖아요 그건 어떻게 돼? 올해는 피해가 올해는 그 저기 선녀벌레하고 네. 갈색날개매미충 못 봤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통의 특징인데 은행을 쓰면은 네. 그것도 다연히 오를 되는 거야. 안 오더라고. 어. 그래서 갈색날개매미충은 올해 구경 못했어요. 어. 한 마리도. 앞으로도 뭐 한두 마리만 겨우 변방에 좀 예, 있을 거예요. 예, 예. 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음. 예, 그 자담 그 효과가 좋구나. 음, 음.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안 믿어. 안 믿지. 그래서. 안 믿어. 그게 되냐고 이러고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이제, 예. 뭐안 믿는 거 어떻게 해요? 어. 저희가 해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그 작년에는 유기자재를 사다가 막 하다가 힘들어서 어려웠었는데 네. 올해는 네. 그냥 진짜 과감한 전환을 통해서 네, 네, 어? 네, 네. 이게 이제 볼. 저기 있잖아 호궁 호예이 네. 호궁예가 이제 요거거든요. 음, 요그 이런 어, 건데 어, 어. 요거는 뭐 아주 가벼운 거죠 가벼운 음, 음, 어. 이게 호궁예가 오면 어. 나무잎파리를 징그러워서 못볼 정도야. 하. 딱 두드러기처럼 자자자자자자하게 음. 나가지고 음. 이파리 하나에 음. 성한 데가 없어. 코스모스 애를 이제 삶아서 음. 어, 줘 보니까 그 음. 냄새가 음. 굉장히 날카로워요. 아 그래요? 코스모스 냄새가. 쌌는 어, 어. 데도 그렇 저도 냄새가 좀 주신 거 받아 보니까 냄새가 에, 짠하더라고. 아, 날카로워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처음에 이제 은행을 빼보고 실험해 보려고 썼는데 음. 음.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음. 음. 음. 결론은 은행보단 못하다는 거지. 음, 그지. 은행보단 음. 못해요. 저도 좀 해보니까, 네. 그 네. 그냥 그랬어. 예, 그래서 어. 보조제로, 음. 뭐, 어. 예, 이제 은행액이 좀 부족하고 할 때, 음, 음. 여름에 이제 구하기 힘들잖아요, 은행 같은 음, 거는. 음, 음. 그럴 때는 코스모스를 좀 넣어서 음. 같이 쓰면 좋겠다라는 음. 이제 결론을 음. 얻었는. 아, 그래도 좋은 발견이죠. 네. 왜냐면 그건 뭐 사실은 흔하니까. 예. 심어만 놓으면 음. 되니까 뭐옛 음. 만하면 진딧물이나 청벌레 같은 경우옛 만하면 다 잡고 근데 네. 이제 복잡한거 노린재나 네. 또 이렇게 가슴 날개 매미충 네. 총채 네. 이런거 이제 한계가 있겠죠 네, 네. 예. 은행에다가 코스모스를 어. 같이 첨가해서 삶아서 하는 방식으로 다합 앞에 삼벌에다가? 네 혼합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음. 저, 저기 앞에다 통을 아예 해놓고 음, 음. 어, 9월부터는 아예 은행나무 잘러다가 음. 코스모스 같이 넣고 아 그러니까 <웃음> 선생님께서는 지금 은행 열매 잎사귀 쓰는 게 아니고 나무를 그냥 잘라어 나뭇채 아예 통째로 다 집어 넣어버리는 거죠 뭐, 나무가 아깝잖아 근데 이제 가지 계속 아. 치고 아 치고. 네. 그래서 저희 집 있는 데가 좀 은행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그런데 음. 올해도 이제 거기다가 그물망을 좀 깔아가고 음, 음. 은행을 좀 채취해서 아. 네, 그걸로 이제 또방제 약재를 좀 만들고 음, 음, 음. 걱정을 안한다는 거예요. 병해충 방제돼서. 네. 어. 있으니까 그냥 어, 효과도 양도 있으니까. 양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갖다 주면 음. 되거든. 예. 음, 음, 네. 음. 그걸 이제 조금 자주 주냐 늦게 주냐는 어, 그, 그런 어, 면은 음, 있지만 음. 그리고 사실 일반 관행 농사 하는 사람들도 맨날 병충해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아, 또 약값도 돈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자담식은 어땠거나이 음. 어? 단순한 조합으로 음. 그냥 만능이다 보니까. 만능이에요. 음, 음. 여기서 벌레 먹은 거 하나 없잖아요. 어, 다리. 음, 음. 깨끗하잖아요. 음, 음, 음, 음. 그럼 그 정도면 뭐 어. 굉장히 효과 좋은 거지. 농약 뭐 친환경 농, 농약 써봐도 어. 그 정도 효과. 아, 저도 좀 많이 해보는데 예안 예, 나와. 네. 네. 네. 그래서. 음. 야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거다 음. 그래서, 그래서 막걸리 사주려고 덜불렀었어 그렇지 <웃음> <웃음>